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로 가득 찬미 다렛님입니다 오늘은 아기 물티슈를 추천해드릴까 해요 10개 들어있더라고요. 1 0장이 들어있는 시그니처 무추시보다 가격은 2배예요. 이게 바로 홈플러스 시그니처 무추시인데요. 1장이 들어있어요. 가격은 천 원이고요. 홈플러스 매장에서한 박스에 2만 원도 안 되게 샀던 것 같아요. 블로그에도 소기를었거든요 안그래도 이 플러스 뮤직비가출시되지 145일만에 500만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성비 대박이 맥치는 거예요 3원짜리인데 캡평으로 되어있고 부텀하고 순금감도 적당하고 말이죠 다리누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한장씩 뽑힌다는 거 베이비 무티슈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래서 한 손으로 뽑을 수 있죠. 0 음, 0원이라비싸긴하지만 프리미엄 앰플슈으로 되어있고 컴플렉스 시그니치업무티슈가 베이비 무티슈가 확실히 더 좋았어요. 아이들한테 쓰는 무티슈는 조금 더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요?